자 여러분들 오늘 최신판 티어표 이제 같이 잘라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 티어를 매겨보고 가볼게요 아카이노는 이제 좀 많이 떨어졌죠 아, 개인적으로 아카이노 유저로서 아실 뿐입니다 자 오링을 B를 찍어놓고 대강 순위까지 좀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잉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잉카 지금 고육성 기정들이 많이 생겼고 게임 체인저로서 굉장히 독보적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막판 3 0 초에 인카 못 막으면 게임 지는 거예요 그냥 어, 아무리 어, 아무리 경기를 잘 이끌어갔어도 막판에 드집기가 쉽지 않 네, 그렇기 때문에 인카는 무조건 순위권에 올라갑니다. 자 오뎅 뭐 공복 빅만 막 이런 건 이제 공복 빅만 사실 오늘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이제 우리 조로랑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업데이트된 검수신이죠. 검수신차 얘네는 과연 이제 티어가 어디쯤 갈 것인가? 그 일단 요거 오왕으로 올라갑니다. 용카가 아직도 딴딴해요. 용카 어떻게 보시는 거요 용카는 한 서포트 한 170% 이상 보유성이라면은 모르겠는데 걔네는 데미지가 안 들어갔다. 음... 근데 그밑치라면은 사실 별 역할을 못해요. A 플러스에 일단 음. 네. 일단은 원 칸급으로 놓고 일단은 필상도 올라가죠. 저는 아직도 필상은 요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신상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 신상은 이제 루피 바로 밑에 급 정도라고 봅니다. 와 많이 올라가네. 네, 미쳤어요. 아, 공격 속도 올라가는 이기 엄청 메리트더라고. 어 그거 미쳤고 이게 툭툭툭 치면은 스턴도잘 터지고요. 음. 그다음에 뭐 반격기 범위도 많이 넓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 스킬, 그리폰 그리폰도 그것도 발동속도 굉장히 빨라졌죠 이게 옛날에 신상이 그 그리폰 한방으로 학살라고나닐 때가 있어요 그 맞아, 느낌이 맞아. 다시 슬슬 나고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검수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버프를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정도를못하아요 맞아요. 아쉬워 개인적으로 검수를 차라리, 왜냐면 검수 캐릭터는 요구 하나가 유일하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더신상보다 시계 버프를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로저네요 로저 저는 로저 그래도 끝자락에서도 어, 버티고 있지 않나요? 네네 저저 않나?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 야마토 저는 야마토가 굉장히 균형 잡힌 캐릭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인카뭐이 정도? 이 정도? 네네 그럼 요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야마토처럼 밸런스 잘 잡힌 캐릭터가 없어요 자 이제 제파하고 저희 이제 엠마조로 남았는데 자 제파 저는 A플러스라고 보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A플러스인데 엄수보다는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요 네네 내려가야 돼요 원카보다 낫다 안 낫다 내려가야 돼요 아 어... 제파 많이 좋았네 진짜 많이 좋았습니다 제파가 진짜 초패 유일한 초패 수비수 탑이었는데 지금 랭크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조로가 없는 판이 없거든요 조로한테 현대 맞으면 아무 것도 못 해요, 진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로를 봐야겠네요. 조로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샹크스보다 앞에 가는, 뒤에 가는 이 정도가니까.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3등, 4등, 3등. 아, 어, 맞아. 제 생각도 3등인 것 같아. 왜냐, 세상은 1대 다수가 가능한데 조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빨간색이야. 응. 상대방 두 명이 초록색이야. 응. 그럼 확살이 가능해. 근데 상대방 둘이 한 명은 초록색이고 한 명은 파란색이야 이러면 답이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샹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학살이 가능하다 아... 1대 다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봐야, 해봐야 되는 게 이제 킹이잖아요 킹킹 저희가 저번 이제 티 o 피오 방송할 때는 킹이 몇 이였냐면은 4위였거든요 지금 이제 뭐 새로 조로도 나왔고 뭐 신샹도 나왔고 다 보니까 아또 검수가 킹이 깃발을 뽑고 있으면 그냥 당겨 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킹이 아까는 조금 그 위세가 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오링이 이제 1등인 거는 뭐 어떻게 뭐할 수가 없고 오링의 장점 뭔가요, 유저로서. 오링의 장점. 안 좋아.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어. 죽고 싶어도 안 죽어. 오링은 안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 네. 유저 유저로서. 네, 네. 죽고 싶어도 안 죽어.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인카 조로, 오링의 장점이 키우기가 쉬운 게 요새 나오는 메달들이 거의 얘네 위주로 지금 나와있거든요? 음. 뭐밀짚모자 유당일 때 공격력 14% 이런 거 많이 뿌리고 있어서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육성하기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타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 우타? 음, 우타를...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우타를 너무 음. 못, 못 써가지고 야 우타 컨트롤하기 어려워, 뭐, 어려워. 어려워서 못 쓰겠는데 다른 다른 분들 보면 오타를 굉장히 높게 보더라고. 아 레이즈 레이, 맞아. 레이즈, 레이즈, 레이즈 들어갈만한가요? 레이즈 맞아. 레이즈 여기 밑에 있나? 레이즈 볼까요 그래서 내가 뭐 초패 득점자가 없다. 내가 뭐 야마토가 없다. 킹이 없다. 이러시면은 저는 한 A 플러스 끝부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레이즈. 아 레이즈가. 네,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알아보기 쉽게 시노브를 레이즈로 올려 있습니다. 시노브 레이즈로. 오케이. 여기는 사실은 거의 다 또이또이하다 보면 돼요. 사실 거의 다 또이또이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원래 사실 검수를 여기다 놔주는 게 음... 사실은 원래 벨페를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그게 맞아요. 근데 벨페를 오히려 상급사한테 더 실어버렸어요. 그러게 좀차 비등비등하게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맞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한쪽에 쏠려 있어요. 요 위에서는 순위라는 거를 적용할 수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요 A에서 A플러스 요구간은 뭐 순위라고 뭐 딱히 뭐 적용할게 없잖아요 왜냐면 장단점이 음. 너무 분명한 캐릭터라서 그래도 그 신샹은 원래 순위권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어, 떡상에서 올라온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신샹 권수를 다시 꺼내드는 입장에서 파란색 덱을 원래 안 했는데 뭐 오랜만에 파란색 덱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신샷을 떡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좀.